안녕하세요. 마리맘 옥상정원입니다. 어, 제가 주말을 지나면서 조금 아팠어요. 아팠는데 이제 오늘부터 조금 음,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 사이 제가 한 3일을 여기 옥상을 못 올라온 사이에 아, 백합이 노랑 백합이 이렇게 많이 맺혀 있었는데 일타로 먼저 이렇게 피내가 있네요. 아직 옆에 요 아이들은 아직 안피었고요 고추들, 고추들이. <웃음> 어, 이 고추 키우는 재미가 올해는 더 썰썰합니다. 너무 막 풍성하게 이렇게 키우, 크고 있어서요. 또, 또, 또. 방울토마토가요. 제가 매일 먼저 익은 애들부터 따고 있는데, 이런 어, 얘는 이렇게 주황방울토마토예요. 저쪽에 이 뒤쪽 아이는 이거는 흑 흙방울토마토. 주렁주렁, 또 주렁주렁. 그리고 저번에 제가 다 뜯어 갔는데 그 사이 또이렇게커 가지고 있네요 그 사이 요렇게 봉숭아꽃도 피었네요 저는 매년 여름마다 봉숭아꽃으로 손톱 발톱에 물을 들여요 근데 아유 벌써 이렇게 피어졌네 얼만큼 시간이 빨리 간지 꽃을 보면 알수 있을 것 같네요 진짜 사람에 흔들리는 또이 사랑초요 사랑초꽃을 이렇게 잘세이보세요참 예쁘죠 이거는 보라사랑초고요 음, 청사랑초꽃은 이렇게 생겼어요 하얗게 청사랑초꽃은 하얀색이고 보라사랑초꽃은연보라빛이 나는 이런 꽃이랍니다 요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아, 바람에 한들한들. 정말 이 아이들이 밤에는 지금 음, 초록, 청사랑초가 이렇게 잎이 접어져 있잖아요. 근데 왜 얘네만 지금 접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밤 되면은 이 보라도 딱 접히거든요. 보라도 접히는데 왜 청이 빨리 접혔지? 이상하네. 비가 오려고 바람 부니까 밤이라고 착각했나? 접혀져 있네요. 저는 비를 피해서 비를 피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리고 밖에 있는 애들 지금 이렇게 비다 막고 있어요 우짜지요 이렇게 비가 바람과 함께 동반한 비라서 우산을 쓰고 어떻게 촬영할 수가 없어서 도망 들어왔어요 이쪽으로 네. 아이고 참말로 난리네요 난리 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빗소리 어휴.